여러분 어, 딱 말할게요 지금 여기 인간관계 잘하는 순위 MBTI 이미지가 지금 왔거든요 저한테 일단은 빗소리가 뭐였죠? ENFJ입니다 ENFJ 5위입니다 5위 16위 중에 5위고요 그 다음에 연비가 NTV죠? 예, 근데 NTJ도 요즘에 나와요 NTJ가 되면은 11위고요 어 뭐야 그래도 낮아? NTV 되면 1 4위예요 그래도 둘다 낮아요 <웃음> 미양봉도 손이 올려보겠다고 MBTI 바꾼거잖아 지금 아니야 개못해 둘다 2D가 뭐죠? i n t p 예요 INTP 둘다 16위세요 꼴찌. 근데 저 잠깐만요 저 둘이 저 하자 있음 INTP ISTP 두개 같이 나옵니다 ISTP 15위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든 손이 올려보려고 너 바꾼 거네. 이양 물고 이양 물고 바꿨네 시. 이라시고 가 누구한테 뭐라 할 소리가 아닌데. 그래, 응, 보다 높겠지. 1 6보다 라미는 ISTP. 제도 <웃음> 시5위야 제도 시5위고이제기합니다예예 예, 예. 라미님 ISTP 아닙니다. 아니 ISTP. 어짓말 찌지마 그럼 뭐야 ISFP? 그러면 ISFP가 되면 8인데 ISTP면 1 5이고한 팬이 뭐야? 한 팬이? 저 ISFP요 지금 뭐 상위권인 사람이 없네 우리는 <웃음> 내가 이제 인티제니까 12위거든 사회 부적응 <웃음> 크루예요 아피아 크루 <웃음> 성격 안 좋기로 소문나겠네 솔 있잖아 쏠솔 조용히 해주세요 제 밑으로 다 엎드려 뻗치세요 오윈님 나가십니다 여러분 아오야나 인간관계 음, 오윗 오주제 무슨 나 16위야 진자 어. 제일 높아 인간관계 개못한다 역시 인간관계 <웃음> 개못해 뭐야 이씨 <웃음> 나 12위야 그래도 나 따뜻해 너보다 사위나 에이... 따뜻해 인마 난 깡통이야 이씨 <웃음> 아 근데 AI 만들어줘도 CN이 보다 사회생활 잘할듯 <웃음> 신나게 좀 까긴 했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가지고 온게 봉탈맵이에요 그럼 MBTI 얘기는 왜한 거죠? 아 이거 괜찮을까? 너무 무서 아닐까? 뭐? 어휴! 왜요? 어, 어, 어. 어, 시작부터 어휴 그냥 화면이 그냥 어머 이마에서 땀나 같은데? 어 뭐야 저는 휴가권 쓸게요 <웃음> 네, 부금 때문에 소리를 좀 줄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막 비명 소리 같은 거 나와도 약간 작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음. 내려라. 오늘은 우리의 토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랠리기 랠릭. 뭐야? 뭐라 그래야 돼? 이거 그 메이플 소리의 어. 패스파인더가랠리의 저주를 받아서 <웃음> 뭐 그런 스토리거든요아 그건가 보다. 약간 유물 같은 거. 여기에 이 집에 있는 악마들을 그 엑소사이즈를 하려고 이제 그 유물들을 모아야 된대. 아. 어... 아 어, 그러면 우리가 테마사야? 어 우리가 테마사네 어... 테마사. 내 것도 테마죠. 저는 저. 나도 어내겠습니왜나 동상이야? 이거 저번에도 왜 공포맵 갖고 왔는데 퍼즐맵이었잖아. 이거 그럴 수 있어. 음... 어어 들어보자. 비소로 같이 당겨. 무슨 간지 당겨. <웃음> 이거 오히려 비소리만 혼자가 됐는데? <웃음> <웃음> 아, 가자. 어 투디야, 너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빨리 들어와. 제발 놔줘. 너가 제일 무서워 지금.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퍼즐이네 요 라미님. 그래 이거 퍼즐이잖아 이거 어 풀어봐 이거 초록색 뭐야, 1 초록색 왜1 가로 세로 합이 30이면 되는 것 같은데 마방진이구나 마방진 하면 30이거든요 아 어, 마방진이야 마방진 그래 막상 들어오면은 이런 방탈촌 CN가 가장 잘한다니까 맞아 그냥 이거 냅두면 CN가 알아서 해줄거야 아참아 깜짝이야 이씨 어 저기 문 열렸다 어? 여기 열쇠가 있어 아 그래 오. 요 열쇠로 어? 이거 유물, 유물, 유물 아니야아그 유물도 있어? 어, 약간 무거운 감이 있나 보다. 어, 약간 무겁네. 어. 어? 돌아오는 문이 지금 잠긴. 어, 문안 열리는 거 같은데. 안에서 아, 잡고 있네. 한 명이 여기. 켜라, 씨. <웃음> <웃음> 자, 재부터 없애야 된다니까? 어, 야, 그다음에 요거나 열쇠로 저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분? 그러니까. 어, 열어 보자. 열어 좀. 아니, 는 방법도 몰라, 이거. 어? 아닌가? 나도 모르나 본데? 저쪽에도 있었거든. 아, 다른 문인가? 여기 문이 아닌가?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웃음> <웃음> <소리 하는> <웃음> 아 이거 아닌가? 죄송해요 저 100% 그림 움직인다 저거 안 움직이네 어 움직이네 역시 우와 이런 거너뻔하죠 아저씨. 아저씨. 그럼 너가 먼저 미크시네요. 가라고 뻔하다면서 치엔이 죽었어요! 치엔이 죽었어 <웃음> 아니 근데 우리 입이 크시네 직진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님? 엄마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씨 아, 아, 핸드폰 아, 거참 거 에우 거참 거구 매너모도안 그, 하냐 야 매너모드 안하 어디 잠깐만 무음모드 되있는데 소리 나왔어 방금 저 약간.. 어이 깜짝이야! 아이고 랍랍랍랍랍 어?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음. <웃음> 아 너네 이런 거좀 약하구나 아 여기 키 넣는데네 여기가 아 그러네 음. 우리 키 들고 어? 키를 왜 아무도 안 갖고 있지? 다녀올게요 어 같이 가 같이 가 근데 키를 세개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모아야 되네 근데 다른 방들 안 봐도 되나? 어? 잠긴 방은 어떻게 아이씨. 해? 뭐야? 사람 소리로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 하. 하. 미안. 나를 얼마나 등신 호구로 보는 거야? 투디야. 자. 하나, 둘, 셋. 하지 마! 하지 마.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알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한 편아. 제물이 갇혔습니다. 테모산 가서. 가자! 가자! 제물이 아니라 빙이된거 아닌가요? 가자 가자. 오 나온다 나온다 여기 문 열어보자 여기 문, 문, 여기 문 열어보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던질 아, 준비할게 <웃음> <웃음> 태사님 문 열어주십시오 어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여기 여기, 여기. 자 가자 재물아 아, 가자 어너뭐 있었는데 방금아 그래 여기 아, 퍼즐 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이거 뭐 퍼즐이지 뭐? 숫자 4 개를 유출을 해내야 되네 요 판만 보고 뭐지 다른 방에 뭐 이런 거 있나 다른 방 가보자 다른 방에 이렇게 비교해서 숫자 뭐 유출할 수 있는 판 같은 거 있나 봐보자 어, 어 화장실이야 화장실이다. 아 너무 가기 싫다 진짜 <웃음> 뭐, 거울이 안쪽겠다어 안쪽에 안쪽에 욕조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 어 여기 야, 여기 열쇠있다 열쇠? 어 여기 어, 건 1층 10층. 어 이건 1층 그래 연자병? 뭐 어. 막상 그렇게 무섭진 않다니까 내가 봤을 때그게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어? 힌트가 없어 여기? 그냥 그냥 화장실인데? 일단 하얀색 선이 아래쪽인 것 같아요 디지털 숫자 8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 오, 좋은 발상이야. 오른쪽에 그러면 위에서부터 숫자 4개일 수 있겠네. 그지 알았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노란색 칸만 지우고 선을 그려보면 숫자 6이 나오고요 아그 다음 저걸 지우는 거구나 X니까 X자라서 와 그러니까 6, 5, 3, 9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야 역시 애가 젊으니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와우 역시 아, 네. 이러니까 공포맵에 꼭 있어야 된다니까 공포맵이 아니라 퍼즐 맵! 여기 열렸어 거기도 열쇠? 아니네 유물이다 아, 이제 갔다 으러 가면 되네. 응, 음. 가자, 라미야. 네? 민첩냐? 같이 가야지. 가요 <웃음> 아, 라미야, 아, 그럴 진짜. 때는 딱 그래야지. 케빈님, 저기 가 있으세요. 제가 뜯는 거 끌게요. 케빈님, 쫄? 그래도 혼자 두는 건 아니지. 아니, 이문 열리네. 오, 안에 피있어. 안에 피있어.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거 이쯤에서 뭐 나온다. 안 나오네. 쫄, 쫄았죠? 이 <웃음> 아, 체할 거 같아 이건 뭐지? 우와 이건 또 새로운 거다 저 흰색 줄이 또아래줄이고 밑줄이고 뭐삼 음. 이런 거 아닐까? 이거 변의 수? 뭐 이런 거? 나는 각형으로 생각했는데 선수 아니야? 아니, 선수? 나머지는 페이크고 빨강, 노랑, 파랑만 보는 건가? 아니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여기 요 색깔부터 첫 번째인데 삼각형이니까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빵인 거지 아니면, 1이죠 그렇게 작어 아, 아, 1이거나 어 1이거나, 어, 어, 1이거나. 그러면 은 획수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아, 획수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9, 6, 3, 6, 6, 5. 6 5. 9, 5 9, 어, 어, 5 이게 근데 이런 맵이 재밌으려면은 숨겨진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되게 비극적인데안 열렸는데? 어? 아니야? A few moments later. 아니면 오 열렸다! 오뭐에 어? 열린 거야 지금? 2에 예. 그러니까 2에 열렸지 3824였는데 정답이 2라고? 그럼 각계수네. 아 각계수였어? 각계수. 갓개수. 아 갓개수. 그러면은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야 저거네 그 예각계수네. 음 그런가 보다. 약간 아, 안쪽각수라고. 안족갓... 어, 아닌데? 주황색은 예각이 네 개인데요? 아, 맞네. 음, 어. 잠깐만. 문과 아웃 몰라 풀었으면 됐어. 아, 몰라, 풀었으면 됐지, 아, 그럼. 몰라, 그럼. 몰라 풀었으면 됐지. 그럼 면 됐어 가져가. 아! 저기 청수정입니다. 비켜주세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참이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어 여기저기 두루두루 잘 쓰이나 봐. 아, 아 진짜? 인기쟁이네. 어? 여기 뭐 나올 것 같은데. 원도가. 어, 여기 무조건 나온다. 여기 나온다. 예, 나온다. 여기 나온다. 이제. 예, 나온다. 나온다. 나온뭐 뭐라도 하나 나온다. 뭐라도 나온다, 하나.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유, 깜짝이야. <웃음> <나온다, 나온다, 웃음> <나온다, 나온다, 웃음> 에이, 이건, 이건 뭐? 개, 이거 뭐. 너무 쉽지. 원두개 더하면 사이에 있는 선숫자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맞네. 응, 음, 그게 맞네. 응. 음. 근데 이제 문제는 방향인데. 4, 음. 3, 음. 5, 1. 4 3 5 1.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아니면 인이 때리면 맞네. 어, 맞네. 그래, 이거, 이게 어려운 퍼즐이 아니, 아까 게 이상한 거라니까. 이거 마지막 레일이 인가 이게? 어. 오? 어? 뭐야 여긴 어디야? 이게 근데 지금 집이 조금 더 있어 여기 오른쪽으로. 그러까 음. <웃음> 아, <오! 오! 웃음> 야, 이거는 좀놀랬다아 <웃음> 여기 바로 가는 길 있어요. 아 여기가 이제 쇼컷이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얘들아 빨리 와. 어? 음. 잘하잖아. e l well e 난어가 좋은데. <웃음> 뭐야? 아. 어? 뒤에 보세요. 해피 할로아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아 마지막에 좀 뭔가 이렇게 방파파 파방팡하면서 이거 막좀 죽고 막 이런 거있어 <웃음> 이러면 아까 그 귀신들 다 사라졌을라나? 사라보자. 어, 어, 구경하자. 가보자. 파이. 오? 오? 오우 와. 안전해졌다. 우와.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그럼 저 어, 아줌마도. 아이씨. 아줌마. 아이씨. 아줌마. 아이씨 아줌마. 이름도 봐. 아이씨. 아줌마한테도 가봐요. 그래. 아주머니어안 놀래켜. 우와. 허?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우와. 어 이런 게 되네. 우와. 오. 아주머니. 오 코코네. 아, 아 뭐야? 아, 방금 연비. 아, 저 어디서 왔어요? 너무 놀랬어. 나도 봐. 2층 방에 이상한 거 생겼어. 아, 어, 그래. 2층 방에 이상한 거 생겼대. 봐. 란뎅 야, 문 따다. 문 따다. 캐빈. 문문 야, 얘들아. 야, 나마. 여기 연비 있어. 리 야, 여기 갈게요. 연비 있어. 야, 나만. 나만 빼서 나만. 야, 연비 나갔잖아. 쫄아 <웃음> 가지고. <웃음> 비쪼랑으로 <웃음> 나갔네. 아 여러분 <웃음> 재밌게 보셨다면 좋다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몇 구독까지 안녕 너는 안녕 아, 안녕 좋아.